이벨의 88번째 리뷰 짠! 치유! 완도 전복 감태김밥 가격은 8,9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벨입니다 오늘은 퍼스토랑 8대7시 메뉴인 완도 전복 감태김밥 리뷰인데요 패키지가 되게... 대급떠요 재봉... 음... 바다향이 확 올라오는 느낌? 제품 구성은 김밥, 돈감태, 마요네즈 김밥 구성은 완도산 전복, 전복 내장 계란구이, 청상치 샐러드, 우엉, 백단무지, 고추장아찌, 당근, 전복 내장밥입니다. 먹는 방법도 따로 있더라고요. 소수점에선볼수 없었던 비주얼인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네. <웃음> <웃음>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매콤한데요? 여기 안에 들어간 고추장아찌가 매운맛이 혀끝에 남아요 좀놀랬던게 전복이 생각보다 커서 그래도 전복 식감이 느껴져요 맛은 있다 확실히 맛은 있다 <웃음> 8,900원짜리 김밥은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이 가격이 형성이 됐을까? 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사먹어 보았는데 전체적으로 정말 재료를 아끼지 않은 게 느껴져요. 보통 편의점 김밥하면은 밥이 많고 안에 내용물이 부실한 경우가 많은데 밥보다 내용물이 확실히 더 많고 그리고 안에 동봉되는 뭐 감태라든가 마요네즈라든가 전혀 부족하지 않고 조절해서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을 준것 같더라고요. 감태도 이만큼이나 남았고요. 근데 사실 전복 맛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김밥 특성상 한 번에 여러 재료를 먹어서 크게 전복 맛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가격이 비싸더라도 한 번쯤은 편의점에서 플렉스 해보고 싶다 하면은 드셔봐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제가 그 오프닝을 하다가 짠 하는 이거를 쿵 하고 떨어뜨렸더니 아주 김밥이 다 이렇게 박살이 나버렸어요 라이벨의 88번째 리뷰 짠!